안녕하세요 조니 살롱 우성원장입니다 오늘은 옴브레 염색 발레아주 염색 시술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객님은 전에 염색한지 거의 1년이 되어서인지 뿌리가 많이 자라난 상태입니다 뿌리 염색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위쪽에는 어둡게 하면서 자연스러운 옴브레를 원하셨습니다 일단 먼저 에어터치 기법으로 탈색을 진행합니다 드라이 바람으로 짧은 머리를 속아 내고 긴 머리에만 자연스럽게 탈색 작업을 합니다 호일에 대고 탈색약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앞 뒤에도 약을 펴서 잘 발라줍니다 속에도 약이 잘 스며들도록 물에 주면서 바릅니다 전체적으로 호일로 에어터치 작업을 해나갑니다 사이드 부분도 마찬가지로 에어터치로 작업합니다. 최대한 탈색 한번으로 색이 많이 빠질 수 있도록 탈색약의 양을 충분히 도포해줍니다. 열 처리는 딱 10분 정도 해줍니다 자연 방치 20분 후 탈색약을 걷어내고 두 번째 탈색약을 재도포해 줍니다 그런 다음에 탈색이 잘 빠졌는지 확인 후 염색약을 도포합니다 염색약은 위쪽에는 블랙에 가까운 다크 브라운을 도포하고 샴푸 후에 탈색된 부분에 블루 애쉬 컬러로 염색시술 했습니다. 이렇게 옴브레 염색이 완성되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